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 이야기로서 살아보니 돈의 속성은 이렇더라 입니다 흔히들 돈은 괴물이고 역물이고 요물이라고 합니다 돈을 잘 모르면 괴물이고 잘 알면 영물이 되며 돈으로 힘들어지면 요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돈과 결부되어 살아가지만 돈의 정체는 정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60이 넘도록 살아봤지만 아직도 돈이란 무엇인지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돈은 어떤 것이었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이놈의 돈 때문에 한평생을 허우적거리며 지내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인생경험과 직장생활 해외 생활 그리고 건축 등 여러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이야기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돈이란 그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가릴 것 없이 삶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삶의 무기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죠. 돈이 없으면 입을 것은 마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으며 살 것도 즉 인간생활의 세 가지 필수 요소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삶이란 전쟁터에서 총알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삶의 무기인 돈이라는 총알을 매일 장전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기가 자체 실수하면 때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 돈으로 이놈의 돈은 없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돈에 지나친 집착은 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흉기가 될수 있는 이 돈을 잘 다뤄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돈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향이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여 삶의 의욕이 강해서 교육열도 높고 또 경제지향적인 사고가 발전적이기는 하죠 또 일찍부터 소위 재테크에 눈을 떠서 미리부터 잘 살아보기 위해 애쓰는 것도 때로는 권장할 만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지나쳐서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못한 사람들보다 행복지수도 낮고 자살률이 높아지며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세끼를 걱정하며 살 때도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될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번째로 돈이란 서두른다고 벌어지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돈이라는 것은 요물이어서 쫓아가면 달아나고 잘 다루면 다가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가가면 달아나는 물고기나 여자같이 쉬운 상대가 결코 아닌 것이죠. 살아보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같더구먼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CEO로 재취임하면서 연봉으로 단1달러만 받았는데 당시 그의 목표는 돈을 많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선 당장 눈앞의 돈보다 더큰 꿈을 꾸어서 잡스는 자연스럽게 갑부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사업을 하면서 실제 몸으로 겪은 것인데 돈만을 쫓아가다 보면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다 보면 잘 보이지 않고 잘 보지 못하면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보이지만 돈이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반드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이해하고 흐름을 신중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서두른다고 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저절로 돈이 굴러들어온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면 운도 따르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운이나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도 없이 운이나 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거나 운칠 기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보니 운이나 복이라는 것도 다자기하게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하다가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어서 성공을 거둘 경우 인생사는 모두 운수나 재수에 달려있어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체념을 할 수가 있는데 세상 일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모든 점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늘도 감동하는 것이고 큰 부자야 하늘이 내린다지만 우리가 뭐 재벌처럼 엄청난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사전에 분석이나 준비도 철저히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엄청난 성공을 하지는 못해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반복되는 운는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살다 보면 지나간 날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일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은 그때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해서 그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은 단한 번뿐이고 또그 시간들은 뒤돌릴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후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일이 없을수록 그만큼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다 지나간 후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세월을 아끼고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성공과 돈을 버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살아보니 세상은 별거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세월을 살아보고 또그 세월들을 되돌아보니 사실 산다는 것은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도 사람도 또 살아가는 방법도 돈을 버는 것도 별게 아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돈의 어원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했다는데 지나 보니까 돈의 본질은 어쩌면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헛된 욕심에 일확천금만 꿈꾸지 말고 있는 돈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성공이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거나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면 부유하다고 할수 있지만 남보다 적게 가지면 그 사람에 비해서는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게 되면 생활수준이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더 치열한 경쟁과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 질병,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돈은 누군가에는 삶의 유일한 낙이기도 하지만 또 건강을 잃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가족까지 관계를 끊고 멀리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불행한 사회인 것입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모두 할 수가 있고 그저 행복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왜 돈을 벌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가? 나는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가 있고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며 또 그만큼의 돈은 왜 필요한 것인가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인데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정말이지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에 관해서 첫 번째로 돈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돈에 지나친 집착은 하지 않는 게좋겠더라 또세 번째로는 돈은 서두른다고 벌어지지 않더라. 네 번째로 최선을 다하면 운도 따르더라. 다섯 번째로는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살아보니 세상은 별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데까지 그동안 살아온 경험 등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돈과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하여는 수도 없이 많은 이론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본인이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그동안 직장생활과 사업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바로 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아무쪼록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은 보다 더 많은 생각과 긍정적인 자세로 부디 잘 살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더 유익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또 혹시 궁금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